형기야 이거 보자. 니네 이거 네 번째인 거 알아? 어? 너 이거 또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? 이지야 불가. 니네 이거 요번에또 물어뜯으면 안 돼. 네. 어. 응. 우와 이거 보자. 우와. 어? 다행히. 이거 보자. 어. 야너 벌써 물어뜯으려고 그래? 기다려! 기다려! 이리 보자! 이제다 가고! 우와! 어때? 신났네! <웃음> <신났어>. <웃음> <웃음> 왜... 갑자기... 얘네 갑자기 흔들린다! 이리 흔들린야 엄마 갑자기 시동 걸렸지! <웃음> 야, 이거 봐봐! 아, 너무 괜찮데거어때 이거 어떻게? 어 이거 어이어거어어이어게어이게이에 어떻게? 어떻게? 이이어게 이거 어떻거지 준비하려고요. 야 너... 왜 저래? <웃음> 야 봤어요 일단 2대고 있어. 이 <웃음> 대박. 어? 도망갔어 어디로? 아! 쇼파 으으로내려와 그리고 중지가 애지 못 아! 아! 가야 되겠다. 이 슬쩍! 슬쩍! 밤새우! 이 <웃음> 몸을 날려 몸을 날. 려 이제 지쳤어! <웃음> 중지는 정 중지는 좀, 지쳤어! 현빠나! <웃음> 애지. <웃음> <웃음> 애지는 면안 <물면> 나! <웃음> 애지는 중지는 지가 딱 잡아도 금세 음. 놔! 노인줄알 아？애 지는 데 욕심쟁이 애진 안는응애지야 <웃음>